박주민과 함께하는 서울혁신파크의 변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주민 주민이 바라는 혁신파크 새로운 변화를 알아볼까요? 먼저 은평구의 독립 4년제 대학인 서울시립대학교 은평혁신캠퍼스가 오는 2025년에 완공됩니다. 2천 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상주하는 대학가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컨벤션센터 사회혁신 오픈캠퍼스도 같이 들어오는데요. 큰 행사와 컨퍼런스, 전시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300명이 근무할 서울연구원도 이곳으로 함께 옵니다. 4차 산업혁명 체험공간과 어린이 복합문화시설까지 녹본동에서 역촌 응암생활권으로 이어질 새로운 상권을 기대해봅니다. 자 이제 약간 이동해볼까요? 청계천도 복원했는데 30년 전 사라진 녹본천도 맑고 깨끗하게 복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응암역 신사 5거리에서 서부경찰서를 지나 역촌역까지 1.4km에 이르는 녹본천에는 보행데크와 쉼터 등 문화시설을 만들겠습니다. 교통불편이 걱정되신다고요? 복원된 하천 중간중간에 차가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서 대형마트 이용 등에 교통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꼼꼼히 수령할 예정입니다. 공공주차장도 생길 것입니다. 주거환경이 대폭 나아지겠죠. 박주민이 제안하는 더 많은 이야기들, 은평의 변화가 바로 여러분이 서 계신 이곳,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박주민, 일자라는 국회의원 박주민. 이제는 은평시대, 주민과 함께 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박주민